고군산군도 구불길 8구간 선유도에 왔습니다 지금 선유 대기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선유도 간이 터미입니다 지금은 여객선 운행하지 않고 유란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는 63개 섬을 포함해서 부른다는 말입니다 차장입니다. 조수 차장. 찾아... 창문도 밝고요. 네, 귀여운 전기차 커트입니다 여기서 서울 한 바퀴 돌수 있고요. 이용료는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히 놀다가서 편유설하게서. 신선이 지금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장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는 물이 좀 빠져가지고 갯벌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멋진 망두봉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형상과 망주봉이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 선유도는요 아 자연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만들고 선님들한테 대접하고 그러니까요 선유도 많이 놀러오세요 네말도 동계해죽입니다 네이번에 골목길로 이렇게 접어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네, 대봉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전망대 가는 계단이 아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대봉전망대 140m입니다 대봉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에, 네, 아, 정말 멋져보네요. 에, 네, 망주봉 선녀도 해수욕장. 에, 네, 터널이 장자대교까지 한눈에 완전히 조망이 됩니다. 에, 네, 선녀 3구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몽돌해수욕장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전망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니까요. 좋습니다. 몽돌해변이 <매> <매>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소리가 아주 멋지게 들리네요. 넌돌해수욕장 전경입니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데 더군다 자전거를 빌려서 타니까 선유도 이외의 작은 선들도 돌아와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유도 많이 놀러 오세요. 벌써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좋으셨겠죠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물 잡으러 나오신 할머니가 계시네요. 물도 빠지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뭘 잡고 있어요? 어? 뭘 잡았어? 오 저게. 저게.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분들이 걸리면 안 되겠냐. <웃음> 당작이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아주 그거 멋지네요. 대장봉 가는 길구입니다. 한메바위입니다. 한메바네 예, 계단이 아주 마이 그 계단입니다. 마이 계단 엄청 납니다. 대장봉 이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장자도하고 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김재요 네. 오늘 어떻습니까? 아, 오늘 너무 좋죠 서울 버스로 예상하고 아, 안온 사람이 아, 많은데 아, 우리는 온 사람들 아, 너무 잘했어요 예 <웃음> 대장도의 모습이 정말 뭐라표할 현 정도로 멋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안 오시고 어디 가십니까? 콱 한번 오세요 예. 네, 대장도에서 장자도 가는 길도 멋있네요 멋잇지 않는게 뭐가 있을까요 다 멋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한번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이걸 올라왔다 갑니다 아름다운 펜션도 많이 있고요 찻집도 많고요 횟집도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장자도에 들어섰습니다 장자도 가는 길입니다 장자도우촌 처음 마을입니다 장자마을의 제형한 모습입니다 예, 네, 선녀도 한번 다 도셨어요?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네요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신들을 한바퀴 돌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멋집니다 이제 섬이 아닌 육지가 되어버린 선이도참 아쉽네요. 섬은 섬 수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안찾을 수 없는 곳 네, 여러분들 도선이도 한번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